반갑습니다. 원양의 산신도령입니다. 도령님이 이제 신을 받기 전이라 신을 받은 후 이렇게 뭔가 몸에 오는 느낌들이 달라지셨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셨어요. 어떤 느낌들이 어떻게 뭐가 달라지셨는지 첫 번째는 우선 제가 몸이 상당히 무거웠는데요 이게 그냥 무거운 게 아니라 병원에서 진단을 받아도 병명이 나오는 것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과로나 뭐 운동을 많이 해서 젖산이 쌓인 것도 아니었는데 내가 많이 움직이지 않아도 항상 머리가 어지러지라면서 몸에 힘이 빠지는 그런 증상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런 게 많았었다가 특히나 제가 기도를 하고 어느 순간 그게 조금 누그러지는 게 있었는데 희한하게도 제가 신내림꽃을 받고 나서 그런 게 다시 또 되게 심해졌어요. 그래서 아 이거 내가 기도를 잘 하다가 뭔가 잘못해서 그런 건가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나중에야 이제 제가 이제 저만식 하고 나서 상당히 마음도 편안해지고 몸도 가벼워졌는데. 나중에 알게 된건 제가 이제 저만식을 하게 되면 조상님들이 어쨌든 그쪽에 자정이 되시고 편안하게 쉬실 곳이 생기는 거잖아요. 네. 법당에 이제 편안히 계시면서 저도 되게 편안해졌구나. 라고 그렇게 이제 느껴졌죠. 그게 우선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건 제가 이제 기도를 하게 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대학교 때 생활 따지는 그러지가 않았는데 사회생활 쉽게 얘기해서 이제 아르바이트 하고 직장을 다니고 그러다가 제가 여러 가지 이제 변화를 겪으면서 이제 사업까지도 하고 무역을 진행을 하면서 잘될 때는 상관이 없었죠. 근데 이제 잘 되다가 어느 순간 안 되게 되면 상당히 그 심적인 그 자괴감, 나쁘게 얘기하면 수치심 정도까지 느낄 정도로 나는 왜이 정도밖에 안 되지? 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스스로가 스스로를 사랑하지 않으면 사실 나에 대한 발전성이 없다라고 흔히들 많이 얘기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되게 나약함이 많았고 그거를 제어 나름 개선을 하려고 많이 시도를 했지만 그게 사실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기도를 하면서 산신기도를 하면서 점차적으로 그런 부분이 해소가 되고 지금은 사실 조금 남들이 봤을 때는 다소 과하다 싶을 정도로 자신 만만해진 부분이 없지 않아 있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기도에 대한 거에 대한 확신 정말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럼 그동안 그렇게 묵직했던 이유가 뭔가요? 그게 제가 느꼈을 때도 그렇고 나중에 제가 선생님한테 여쭤보니까 조상님들이 몸에 실려있는 상태에서 저만식 보통 하고 나면 그런 게 해소가 된다고 하는데 저는 사실 그 얘기 듣고도 반신반의 했거든요. 설마 나도 그럴까? 라는 생각을 했는데 아 우리 선생님 진짜 대단하신게 아니나 다를까 이게 딱 하고 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 정말 내가 제대로 된 스승님을 모시게 된게 맞구나 라는 생각이 다시금 들었죠 신내림꽃 타는 날 선생님이 저한테 그랬거든요 너가 몸으로 느껴지는 걸 그대로 받아들여라 이걸 할까 말까 마음을 갈팡질팡 할게 아니라 네가 몸이 느껴지는대로 따라가라고 얘기를 처음에 굳시작하기 전에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전에 되게 고민이 많았고 진짜 시인 내린굿 할 때도 나 이거 제대로 못하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이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그때 딱 북이랑 징이랑 치면서 뭐 여러분들이 막 치시고 호산 선생님도 막 하시고 하다 보니까 제가 왠지 나가서 뭔가 행위를 하고 싶은 거예요. 왠지 나가야겠다. 근데 이거 망설이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래 몸이 가는 대로 해보자. 라고 해서 몸이 딱 일어섰죠. 몸이 딱 일어서고 나니까 왜 그런 거였죠. 내가 운전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갑자기 그 나가고 단 다음부터는 뒷좌석에 있던 조상님이 핸들을 뺏고 핸들을 이렇게 운전하시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약간 관찰자 시점에서 분명히 내가 하고는 있는데 내 의지랑 상관없이 이렇게 간다고 해야 될까요? 음. 예, 그런 기분? 그날 다 되게 애교도 많이 부리셨는데 기억나세요? <웃음> 민망했죠. <웃음> 상당히 민망했죠. 제가 끝나고서 주변 분들이 아이고야내 조카 보는 줄 알았다 그러신 분도 있고 아이고 잘하네 <웃음> 약간 이런 얘기 하신 분들 이 있더라고요. 저는 아 내가 이런 이런 약간 그 제일 늦길 때 깨방정스러움 그런 게아 상당히 많구나. 이래서 선생님아너 신이다 라고 하셨구나 그걸 제가 그때 느꼈죠 <웃음> 민망했죠 여태까지 제가 인터뷰를 쭉 하면서 얘기를 들어봤을 때 그런 성향은 전혀 아니시잖아 <웃음>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어릴 때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어릴 때 제가 남자잖아요 근데 남자인데 귀걸이나 팔찌를 그렇게 좋아했대요 저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근데 제가 화장 같은 거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가진 적은 있었는데 제가 근데 또 약간 귀찮잖아요. 화장하면 또 지워야 되고. 그러니까 에이 그냥 하지 말자. 근데 귀걸이 같은 거는 은연중에 아좀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은 있었고 한편으로 제가 혼자 있을 때 남들 없을 때니까 시선의식을 안 하잖아요. 그럴 때 보면 혼자 막 북치고 장구치고 혼자 잘 놀아요. 남들은 혼자서 노는 거 힘들다 하는데 그래서 아 이게 이런 건가 싶기도 하더라고요. 우선은 제가 이제 저만식 하기 전날에 그러니까 원래는 저만식을 하고서 법당 기도를 하는 게 맞죠. 근데 이유는 모르겠어요. 근데 법당에 저만식을 하기 전에 이유는 모르겠는데 왠지 그 촛대밖에 없었고 닭이 그릇만 이렇게 그냥 빈그릇이 있는데 기도를 해보고 싶은 거예요. 이유는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왠지 기도를 하고 싶더라고요. 기도를 하고 다음날 이제 저만식이잖아요. 그래서 네. 새벽 1시, 2시까지인가? 그 전에 산랑사 갔다 와서 이제 법당에서 예, 기도를 한 2시간 정도 했나? 그러다가 제가 이제 잠이 들기 전에까지 이제 기도를 하는데 새벽 4시 넘어가면 졸리잖아요. 기도하다가 살짝 이렇게 졸았는지 아니면 깜빡 이랬는데 그 순간에 눈앞에서 뭐가 보이더라고요. 근데 눈을 감고 있었으니까 처음에는 눈이 새까맣게 앞에 보여서 아 내가 눈 감고 있는데 약간... 올려서 조상님이 살짝 이렇게 그러셨나보다 라고만 느꼈는데 조금 있다가 보니까 검은색 바탕에 동그랗게 돼 있는 검은색 동그라미가 보여요. 그러다가 조금 있다가 보니까 왜 절이나 무속인들 그 상징을 표시하는 게 만자잖아요. 네. 불교 표시하는 그 만자가 보이는데 그 동그란 검은 거에 흰색으로 만자 표시가 돼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게 뭔지 몰랐어요. 근데 저만식을 딱 하고서 그 다음에 제가 불현듯 든 생각이 제가 있는 데는 이제 주택이잖아요. 주택은 일반 상가가 아니니까 간판을 걸수 없단 말이에요. 근데 기왕이면 간판 이 있으면 좋은데 간판을 걸수 없으니까 그게 조금 아쉬웠어요. 조상님이 제가 간판을걸수 없지만 어찌 됐든 간에 아 마음적으로 너 이제 이쪽 길을 진짜 정식으로 간다. 그래서 간판을 걸어주셨구나라고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든 생각은 저희 할아버지가 이제 저한테 이제 저만식을 하기 전이지만 기도하라고 하셨던 거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만식을 하고 보니까 그 전까지는 제가 잡념이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그 잡념이 많았던 걸 떨쳐내고 이제 제대로 된 무속인의 길을 가라. 그런 의미에서 저한테 그걸 시키신 거라고 예, 보여집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이제 신령님을 이제 모시고 저만식을 하기 전과 후가 어떻게 달라졌는지에 대해서 제가 느낀 바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다음번에는 제가 이제 산기도 하면서 겪었던 제 경험담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언양의 산신도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